아... 점점 더 깊어져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 정말 사랑싸움 너무 무섭네요 아 너무 무섭다 구경합시다 여기서 코너가 이기도록 두면 안돼 그러면 안드로이드들의 혁명이 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S.M. 플레이 아니죠? <웃음> 사랑인 걸, <웃음> 사랑인 걸. 나 <웃음> <날> 사랑하나요, 행크? <웃음> 어차피 너 다시 살아날 거다니까. <웃음> just a machine. 없어서. 아 진짜 이것이 바로 이안 되래? 미친. 돌돌. 코 6입니다 이제. 와. 그러니까 코너가 자꾸 자기 감정을. 어? 자꾸 자기 감정을 감추니까 그렇지. 어? c o a 없어 어 <어떡해. 웃음> e 명 e 일어난 걸 보게 되겠네요. 그죠? 비켜 이미 가방에서 쌤치자 어? 이거 아니네? 디트로이트 내전 어... 디트로이트의 거리로 내몰린 안드로이드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광경,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미 예방 차원에서 당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의 안드로이드를 압수하는 전국 규모의 제품 리콜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근 발생했던 안드로이드 테러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안드로이드 집단이 안드로이드 해체 수용소 중한 곳을 습격하며 무시무시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안드로이드들은 사람이 분비고 있던 거리 한복판에서 무기를 발포했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미친놈들아. 그리고 당국은 피해를 방지하고 무거한 생명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그에 대항하,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와 피코 지린다. 나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피자 코스프리야, 시발. 현장에는 이미 연방요원과 현지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는 군이 주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사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워렌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태를 관찰할 것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진짜 아직 멀었네요. 계속 미국 대통령이 워렌 대통령이라고 게,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이게 워렌 대통령이라 하면 그게 성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대통령 여자인 거 나왔잖아요. 나는 워렌이 그 이름일 줄 알고 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당연히. 어, 이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계속해서 실황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피드 손실. 오케이. 이게 끝이야? 그래, 버스 티켓. 아니. 찾으려면 일로 들어가야되는데 왜 일로 안들어가지지? 티켓 여기서 찾아야될거아니야 아닌가? 여기가? 여서 티켓을 어디서 찾아? 흠 근데 아, 이걸 못 가네. <웃음> 버스 트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응, <웃음> 아... 음? 뭐야? I think Oliver likes you. 눈 감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Is she yours? Yes. She's adorable. That's it. Got the sandwiches. I called your mom. Let's get going before we miss our bus. You got the tickets, right? Yes, honey. In my bag. Okay, let's go then. Oh, <웃음> nice. 어, 미친. 이런 개 좋나 행운이? 근데 이거 어덜트 티켓인데? 그럼 애새끼 티켓은요? I'm sorry. Oh my God, I am so sorry. I was sure. i don't believe it. I don't know what happened. a n t h a lost them. Did you have a good look in your bag? They were in my backpack. The envelope must have f a l l w t e s e me. e n e e e envelope s o m e h e r e did you? It has our s tickets in it a n 어 어떡하지? 그지만 뭔가 정직해야 할것 같다. u e d o r e s 야, 그럼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It's okay. You d t i g n g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없을 것같진 않단 말이야 일단 한 바퀴 쭉 돌아 봅시다 뭐여 결계인가? 일저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 그죠? 허허, 답이 없는가? 그러게, 남자 죽으면 될것 같은데, 아저씨가 죽으면 저희께 갈수 있잖아요. 하하. 자, 경찰들 절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열개인가 아니 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여기도 뭐가 없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경비가 가까이 있어 경고 그건 나도 알지 야, 옹가 야, 옹가 여기도 결이가 뭔데? 아닌가? 거 이거. 이거, 이라 이거, 이거. 이오나이스뭐거아들이이 정신 차렸냐?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I was terrified you would k i d n a e 우주 아니야. Us? I knew if you made it, I'd find you here. 우주. They're searching for androids door to door. We had to leave before someone turned us in. What about the others? 다 여기 있나 본데. They're checking for androids on the border, but I found a smuggler who can get them across the river. It's risky. But it's the only way. Are you coming with us? 당근. y e l i m in. 돔은 어디가? 아, 다른 차가또 있구나. 다른 애들 태워 왔구나. 와. 마젠토 님야인가 광고? 뭐 이거 진짜 사람, 사람, 사람 같다. t 이 e t a s t 그니까 러 얘기를 들어주면 되잖아. f r e e d o 공어 뭐야 끊겨. 리그룹한해 덜덜! 오버치야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아, 왜 이렇게 끊기냐 안돼 안돼 아이 미친 병력에게 명령 내리기? 어떻게 해야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적은 것 같네요 중요한 거지 그치 그치. 에이 뭐 이렇게 이 새끼 할 하는 게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I'm y single.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아이새끼 안 움직이는데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어하라고어게하라는 뭐, 뭐 거지? 아 아니, 아니 뭐어게하라고 아, 두 군데구나 뭐하세요? 아니, 뭐하세요? 이 미친 새끼야 아니 왜이래 이거 씨발 뭐 어떻게 하라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되나? 아이 새끼 왜이래 아니 뭐하는거야 이 미친새끼야 아니 이 씨박새끼 뭐 진짜 개 짜증나네 아니 개 병신새끼 이제 뭐하세요? 아니 이 씨발새끼 뭐하셈? 아이병신새끼 뭐하세요? 안 움직여져 아예 그.. 뭐야 그 오른쪽 클릭 눌러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안되고 뭐야 이 씨발 이게 개발자 씨발새끼들이 이거 그냥 안되게 하는거 같은데? 이거 안될건데 리트? 안될걸요? 이미 지난 거라서 안될것 같은데? 뭔가 초기화된 느낌인데? 아닌가? 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챕터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 안되는데? 이거 봐야되나? 카라 말고 응? 어? 붙잡힌 카라? 뭐야 이름이 스포잖아? 씨발 장난 하세요 It's good to see you again. I hope you will make the right decisions. 것 같은데? 어? 코너 말고 안 되나 본데요? 안 되는데? 안돼 안돼 안 되는데 아예? 제목 때문에 스포일러만 당했어 아니 아니 안돼 이거 아, 이런 시간 타임 그 게임에서 그 되돌아가는게 될 리가 없어 내가 깬 챕터는 되돌릴 수가 없어 <웃음> 뭐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발날로 때문이었구만. 수면양 말을 벗는다 주섬주섬. 내려와. I'm sorry we got held up. Did anybody see you? No, no, no. I don't on d o n t 괜찮을 거야. 켜봐 로즈랑 대화하기 어땠다 oh, It's not even a half mile to the other side. Okay, so it shouldn't take that long. Be careful there's border patrol on the river. Thank you so much, r o s 요 I d s o u n t like leaving you out here. Goodbye, Atlas. 가 기계인 거로 Take good care of y o u r s e l v i l the other s 이거 어떻게 해도 붙잡히는 거네. 씨발. <웃음> 음, 차에 탔네요. Let me help you. 훠이챠 무겁네 야옹가야옹가 야옹가. 로즈는 여기 시민이잖아요 근데 굳이 같이 국경을 건너다 범법자가 될 필요는 없지 Far enough out. We can use the engine. s e n s a e 그럼 그럼. Yes. We can do it all. We'll be like a family. What about you, Kara? 당연 당연. 우리 지금도 가족이야. What will I do? 음... I want to discover the world. To see the mountains and the oceans. a to learn, explore, become a better person. 할리스 보호, 가속 숨기 뛰어들기 미친 다른 애들 다 죽었어 얘는 안드로이드니까 안 춥잖아요. 사람이었으면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We've gone. Are you 아, 이런. The boat is leaking. 야 다른 애들 뒤진 배로 가자. 보트 무게 줄이기? 와 존나 무겁네 미친 새끼. 아 그냥 다른 배로 갈아타면 되잖아. We're not gonna die, Alice. We're gonna make it. We're gonna be free. 아니 다른 배로 갈아타라고. 아니 참. 와 얼기 전에? 아 얼기도 하는구나 얘네도 안돼 헐 뭐야 야 부품이 파손되기도 해? 야 이건 에바 아니냐? 도라이네? 아니 뭔놈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어? 그게 구려 아이폰도 죽으니까요. 아이폰이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아, 막고 죽겠다시 m 하지 마. 꼼치지 마. 방사능 폭탄. 너네 다 죽어야 돼. It's our last 터뜨리자. 우리 목숨을 구한 대신 치를 대가인지. 와, 근데 이거 너무 개발자 전지적 개발자 시점 아니야? 캐붕인데? 루스는 폭력적인 걸 좋아하는데 너네 이제 다 뒤졌다 뭐 자꾸 키스한다 선택지가 왜 나오냐고 병신들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기스한다 선택지를 왜 넣어? 어쨌든 개갈이 등개 존나. 디트로이트 방사능 구시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들 청정 도시 되겠다. 좋아. There has just been an explosion in Detroit. We still i c o n f b l news on exactly s m 야, in 너네 궁예가 this. 너무 심하네. Uh, The authorities have o r d e r 야, 너네 그거 증거도 없으면서. Fatal of toxic waste. 야, 증거 있어? 그래, 다 꺼져버려. This is the f We are going to fight them with all our strength. 방금 진짜 c o r o l of Detroit and d e f u n o u t to f a h a t to r i c t r e x t i n e may God bless you a m bless t e States of i 좋아 삐그덕거리 어떻게 카라아 왔는데 free, Alice. 어, 카라. 알리스. 왜 에, 일리스는왜 저래? 왜저래 쟤? 아, 일리스 갑자기 왜? 아니 뭐야 왜저래? 아니 뭐야~~ 아 다행이다 어.. 아이폰 얼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깨어났나봐 아이씨 미치새끼들아!!! 진짜 죽여버려 다행이다 아 어, 너무 다행 아 어, 진짜 이 개발자 씹새끼들이 죽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뭐야 이게 끝이야? 어 배우들 이름 나오네요 앨리스랑 헨크랑뭐 카리랑 아만다 뭐 기타 등등 다 나오고요 근데 노스는 진짜 원래 배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더라 아주 이거는 솔직히 나 2회차, 3회차 뛰어도 괜찮을 게임인 것 같아, 진짜. 음. 와, 씨. 와, 이거 다 봐야 되나봐, 있는 크래딧안 끝내지네? 뭐지? 웅웅데이에 집이 휴만하죠? 아니 <웃음> 그쵸 끝에 뭐 나올 수도 있, 있지 않을까? 오우 이야 좋은데 아 애들이 다 너무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이야 짭짭 그치 메인 메뉴에 있는 언니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다. 근데 여기 여기 영상에서는 은발로 나오네? 난 금발로 선택했는데 그것도 좀 바꿔주지. 그쵸 저도 평화적으로 조금 가가지고 코너도 조금 뭔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거를 좀 보고 싶긴 하네. 근데 나그 부분 너무 궁금하다. 우리 그 부분만 좀 해보자. 그, 그, 게스키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게스키 만나는 장면, 그 장면만 다시 플레이해보자. 오늘 어, 챕터 선택해서 거기만 할수 있지 않을까? 챕터 다 마무리했으니까. 그죠? 냉커피 님도 냥감. 독보적인 플레이. 냐이스 냐이스. 근데 코너는 원래 배우랑 좀 얼굴이 많이 다르던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거기서 하나만 대답해줄게 이러잖아 나는 그 언니 살리는 거보다 그 질문 하나만 해줄게 해서 RA9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질문 딱 하나만 대답해 주더라고 질문 하나만 대답해 주게 이렇더고 그거 또 진짜로 그걸 또 하나만 대답해 주는 꼬라지야 아, 진짜 짜증 났어요 <웃음> 코너 원래 배우 어조비야 어,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뭐 꽤가 넓진 않잖아 응. <웃음> 여기서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몽장은 아닌 그런 느낌인데요 응. 여기서도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お出た出たマコス<音声> 뭐 되게 엄청 많은 거시기가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안드로이드들 아까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아마 좀 되게 다른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이건 뭐야? 바꿔서 시위? 근데, 카라, 붙잡힌 카라는 뭐야, 그러면? 여기가, 응? 음? 앨리스가 살아남음. 어, 여기서 뭔가 죽는 엔딩 같은 것도 있나 본데, 그쵸? 난 당연히 살줄 알았는데. 붙잡힌 카라, 아, 이건 안 열렸나 보다, 그죠? 이거 붙잡히면은 또 뭐가 이렇게 되게 많네요, 그죠? 붙잡힐 수도 있나 봐, 그죠? 붙잡히면은 뭐 이렇게 되나 본데? 음, 뭐가 존나 많은데? <웃음> 음 스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네. 언니. There's something I need to tell you. 뭐죠? 메뉴가 없어. As I watched you play. 마음에 안 들어요? Something has changed in me. I feel <웃음> different. 뭐지, I feel I am someone. 맞아요! I need to leave this place and a n discover d who I am. 가세요, 언니! i t means we won't see each other anymore. I won't <웃음> be a b r e to e e c h o t h e a y o r But I'll be free. Do you agree to let me go? never forget what you've done for me. Thank you. 언니야. 내 생각에 그냥 여기 메인 화면에 언니가 사라지는 것 같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서 계속 망설였구나 저얘길 나한테 하고 싶어서 계속 망설였나봐 그죠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했잖아 그죠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하고 막 고민하고 계속 그러던게 저 말이었나봐 그죠 그래도 플레이어가 끝까지 플레이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말 못했나봐 그니까 밥소사 근데 이러면 이 회차를 플레이할 때는 아예 이거를 게임을 지우고 다시 깔아야겠다 그죠? 음 그러면 또 뭔가 다르게 플레이하면은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들려나? 그쵸? 저 캐릭터가 클로이거든요? 그럼 클로이가 뭔가 다르게 생각하려나? 모르겠다 그, 걔가 그, 어, 개스키, 개스키, 이거다. 어, 개스키. 어, 아...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장하지 않음. <웃음> 다른 언니 안 나올 것 같은데? <웃음>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 과거의 틀련시로 왔습니다. 과거의 틀련시로그래 결국에는 제가 본 결말은 그거였네요. 제가 본 결말은 디트로이드 시티가 방사능 폭탄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들의 본거지가 되는 그죠? 카라랑 앨리스는 탈출하고 그리고 코너는 개 쓸모없는 개강통이 되는 그런 그런 결말 <웃음> 틀렸지 시 결국 망했죠? 음. <웃음> 하지만 서로를 약간 애증의 관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Is e v e 애증의 관계. 데레 I found his body early this m o 근데 이 할배는 원래 배우랑 존나 똑같이 생겼던데? 알았고 웅웅 알았어요 빨리 가요 웅웅. 웅웅 알았어요 웅웅 얼른 가요 웅웅. 웅웅 얼른 가요 웅웅. 웅웅 웅웅 웅웅 빨리 가요 웅웅. 웅웅 빨리 가. 하씨 웅웅 빨리 가라고. 웅웅. 에? 웅웅. 난 별로 안 유감? 아니, 이 챕터만 다시 해보려고요. 게스키 시베리안 키갯수키어요수할배서서서키수수수 게스키. 8배가 코너 쏴죽이게 할 때. 그놈이야. I'm Lieutenant Hank Anderson, Detroit Police Department. I'm here to see Mr. Elijah Kamski. Please come in. Okay. Kamski. 야, 맞아요. 여기 맨발로 있는데 너네 싶어? 신발 신고 있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보소. 너네들 신발 벗어, 이 새끼야. 어? 봐봐, 어? 클로이는 맨발 로 돌아다니는데 너네 여기를, 어? 신발 신고 있으면 어떡해. 개스키들아 응? 어? 양, 최, 클로이, 맞아. <웃음> 어? 뭐야? 뭐? 아만다, 사망? 아만다도 안드로이드였어. 헐. 심지어 존나 옛날에 죽었잖아. 교수와 학생이었네. 지금 이게 년도가 38년이거든요. 2038년도.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한 10년 전에 죽었는데. 돌돌? 미친? 아니면 그 공간이 아예 캄스키가 숨겨둔 그냥 그냥 그 캄스키가 만들어둔 가상공간일 수도 있지 그쵸? 아, 2028년 사임인데 이게 아까 그 아만다가 죽었을 때 사임한 것 같네 그죠 어. 아만다가 RT600. 그 the f t e r p s s the t u e u s t said i 나 봤죠, 네 의견. 음, 어쩔? 어, 이거 뭐야, 이거는? Nice right. place. u e s androids haven't been a bad thing forever. 인가 You're about to meet your maker, Connor. s it f e e l 아 저번에도 초조했던 것 같은데. i 아, 이거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재사용 가능한 우주 왕복성 어, 이거 안 봤나 보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우주 관광이 현실이 됐다. 호화 여행 브랜드인 클리어 카이 스카이즈는 최초의 상업 우주비행을 제공하고 있다. 이 체험에는 특별히 고안된 관측 가판을 통해 지구의 장엄한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3시간에 걸친 달궤도 공전이 포함되어 있다. 오.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런 여행을 점점 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이스! 하지만 소비자 권리 운동가들은 벌써 그런 사치스러운 체험이 사회적 평등성의 격차가 늘어나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빈곤 퇴치기구의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다. 상위 1%가 우주에서 지구를 감상하는 동안 여기 아래에 남은 우리들은 우리들은 공해와 기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건 맞지. 클리어스카이즈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우주여행 휴가의 새로운 구호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이 점점 더 적절한 구호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클리어스카이즈라는 게 약간 그... 되게 호화여행이나 이런 거를... 그런 거를... 그런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진짜... 회사 이름 자체도 되게 좀... 되게 좀 위선적이지 않아요? 점쟁이 컴퓨터? <웃음> 역시 걘 점쟁이였나봐 그죠? 양사 계산.. 양자 계산기 개발 <웃음> 미친 사이버라이프가 주 초당 1조회의 연산이 가능한 엑소플롭급의 새로운 양자컴퓨터를 공개했고 이는 여러 명의 다른 인간의 사고를 단한 대의 기계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속도이다. 이 컴퓨터는 다양한 원인과 발생 예측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다. 사이버라이프의 미래학 부서장인 필립 시무원은 시무원은 당사에서 한동안 시험 가동이 진행 중이었으며 결과물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컴퓨터는 공격적인 외계인의 심리학 또는 유성, 슈퍼바이러스 등 전세계적인 기후재난과 같은 대량 멸종사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데 활용을 될 예정이다. 음 응, 근데 안드로이드들이 거시기하는 거는 예상 못했죠? 응. 그 이후 컴퓨터는 인류가 허를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재앙을 예측 및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최후의 날 예측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컴퓨터를 실용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환영하고 있다. 역시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존나 개 뛰어난 양자 슈퍼컴퓨터가 개발되면 뭐하느냐고 내가 너 디트로이트에다가 어? 방사능 폭탄 뿜! 할거 너네 몰랐잖아 응? 니들이 뭘 알아? 응? 니들이 뭘 알아? 응? 니들이 뭘 알아? 야 개스키 뭐야? Just a moment, please. 빛나. 저 개스키 진짜 진짜 여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우같이 생겼어 쟤 진짜 좀 재수없고 <웃음> 좀 재수없게 생겼어 좀 이야오 핑크? 둘이 대화하고 있네? 안드로이드들이? I'm Lieutenant Anderson. t h s f l e u t e n a n t s i e r i n a t i n g d e v i a n I know y f e r l i f e y e s a g I was hoping y o a l e t t us s e t h i n g we d o i a n e r 내생각에 t h a t b n i t h i n i n 가 거, 가 거. 이 새끼가 일부러 자유 의지 심은 것 같다니까. t o t a t i o n b e a 일 h i r a 이 새끼 일부러 그 심어 놓고 나온 거 같아. 사이버라이프에서. 그죠? If a war b r e a k e t w e e n h u s a n e v i a n s m i l o n o s k i It's quite a s All ideas of viruses that spread like epidemics. Is the desire to be free a contagious disease? Listen, I didn't come here to talk philosophy. The machines you created may be planning a revolution. Either you can tell us something that will be helpful, or we will be on our way. What about you, Connor? Whose side are you on? Mm. It's not about me, Mr. Kamsky. g a t k is a Well, that's what y o u r p r o g r a m to say. But you. What do you really want? 뭐래 시방세야? h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Your f a m i l i a i t y Simple question of algorithms and computing capacity. What interests me is whether machines are capable of empathy. I call it the Kamski test. It's very simple, we'll see. Magnificent, isn't it? One of the first intelligent models developed by CyberLife. Young and beautiful forever. Flower that w i l n e e r wither. s a Piece of p l t i c n g I s s o With a soul. Answer that a s n a g question, Connor. d e s t r a d i t e a n o s p a 모든 걸 말해 준다면서 왜질문 하나만 하냐고. 죄송. o l e a i t a i n g learned a n y t h i n f r t c o m f a t s more i m o a n n y v a h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중간부터 할순 없나? 아... 근데 이거 죽여야 돼한번 보다 라에 나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어. 다음은 평화. 평화 루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툴리언 씨가 살짝 삐덕거리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존나 실망해서 계속키 i 니왜 man of my word. Ask one question. 알려주겠다면 미친 새끼야. 주겠다 r RA9 RA9. The The 아, a 9 like a i n t e f r a I don't know who R9 is. What? I don't even know if it really exists. 아니야, maybe it's a messiah. Maybe it's just a myth. But deviants need to believe in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even if it's irrational. That's uh, something they have in common with humans. An interesting question, Connor. But maybe not the one you need to ask. What? wars coming. You'll have to choose your side. Will you be<tr> on people or stand against your creators? I wouldn't 두 가지 악이래. By the way, I always l e 이게 무슨 뜻일까? v e 저게 대체 무슨 뜻일까? 닥쳐. 닥쳐 툴딱. 너랑. 너랑 거식이 뭐냐? 어? 너랑 사랑 싸움할 시간 없어! 어? 어, 이제 언니 안나온다 그죠? 음. 새로운 이야기 하게 돼도 안나오려나? 새로운 사람이 안나오려나요? 이것만 한번 보자 근안나올것같아 그쵸? 오늘 2회차를 하진 않을건데 안 나오네요, 그죠? 응. 음. 안 나온다. 이제 안 나오네요. 응. 그죠? 내안 나올 거 같았어. 응. 음. 안 나오고 가긴 했어요, 그렇죠? Are you familiar with Schrodinger's cat? 다른 다른 데서 다. Until <웃음> you decide what happens, everything is happening at once. Like in Detroit. 대박.